안 봤으면 억울할 뻔했네. 응. 세상에. 우와! 멋있다. 세상에 되게 잘 만들었다. 어, 그러네. 파도 치는 거나 이게. 짠. 어머머. 저 스스로 들어가서. 계속 뭐라. 몰려있니다 아, 이게 진짜 캡로 보는데.